여보, 이따 한번 입어볼래? 내건 없어? 여보는 파, 파트너 스트리머가 아니잖아. 파트너 스트리머의 파트너잖아. 힘의 길. 안녕하세요 히메 길입니다. 농심 레드 포스 서머 유니폼과 온라인 화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유니폼하고 어, 그 다음에 티셔츠를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입어도 보고 7일부터는 루코크 공홈에서 유니폼과 티셔츠가 공개되고요. 10일부터는 레드 포스 공홈에서 유니폼과 후드티 그 다음에 양말까지 판매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제품을 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르꼬끄 공홈에서 정확하게 판매되는 제품은요 레드포스 서머 유니폼과 티셔츠 검은색과 야따님이 소개해 주실 흰색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따갑니 이거 안 뛰는 게 멋인 거 알지? 르꼬 어. 그리고 자꾸 농심 레드포스 벤치 클리어링대비해가지고힘메기를 파트너 스트리머로 뽑았다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닙니다 평화주의자입니다. 벤치 클리어닝은 저는 벤치를 딱까만 봤지 절대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입니까? 우노구리 좌신라면. 후, 오늘 라면 강이다. 농심빔. 음, 굉장히 가볍고요, 어, 굉장히 시원하고 오늘 바로 또 이제 바텀을 또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어가 올라가는데 굉장한 버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텀 갈때기딱 세우고. 언디라, 들어가자. 에? 보면 뭐 그냥 뭐 그냥 어어 어? 뭐야 그냥 검정색 르콕 크 티잖아 딱그런데 여기 딱 보면 레드 포스 딱 보이죠 근데 어, 뭔가 좀 약한데 아 이거 우리 레드 포스 티셔츠인데 약한데 뒤를 딱 보면 누가 봐도 레드 남자는 등으로 말한다 왜 이렇게 까슬거리냐 이거 아 이거 르콕 안뛸 거야 <웃음> 안뛸 거야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우리 농심 레드포스 이 흰색 유니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검정색 티셔츠, 그리고 또 하얀색 티셔츠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부터 루꼬 공홈에서 선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 판매라는 말에 뭔가 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선 판매를 하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박싱 못 참지 또 우리 또선 판매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스페셜 굿즈를 또 드리고 있어요. 내가, 내가 드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면 선수분의 이름이 이렇게 마킹이 된 손목 보호대가 있고요. 이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와 찢었다. 와와 농심 와. 레드포스 장패드. 이 장패에 대해서 하면은 럭스의 궁을 쉽게 피할 수 있겠지? 스페셜 패키지 받으면 이렇게 박스도 안 버리는 거 이거 궁룰인 거 아시죠? 박스 버리면 거의 까진 거야.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금방. 유니폼과 푸드티, 양말. 이거는 1 0일부터 농심 레드포스 공홈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이번 한달 동안 농심 레드포스 공식 스토어에서 유니폼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어, 마킹 이벤트를 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킹 이벤트 어,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어, 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뭐 제품이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보여주지 하시는 분들 분명 없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은요 레드포스 공홈에서 출시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항상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항상 나에게도 팀이 생긴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배치클리어링 선수가 아니에요 배치클리어링 선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화난 거 아니고요 <웃음> 감독님 아니세요? 감독님 아닌데요 저.. 저기 트레이너인데요 <웃음> <웃음> 내 안에 뇌도 포스가 용서 슴치는군 땡 <웃음> 미안해 자 여기에 <웃음> 자, 자켓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벤치클리어링 선수 맞는데? 아닌데요 서포터인데요 <웃음> 24일부터 레드포스 공홈에서 판매될 제품들입니다 모자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괜찮다 야 괜찮다 여보도 한번 입어볼래내건 없어? 이건 파트너 스트리머가 있잖아 파트너 스트리머의 파트너잖아 아,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르꼬쿠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어,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친구를 태그하고 우리 농심 레드포스 선수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시는 두 분을 우리 선수분들이 직접 우수 댓글을 어, 선정하신다고 을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화보에서 보셨던 어뭐 후드티 뭐 이런 실착 제품들을 어 보내드리고요 또 선수분들의 친필 사인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 이벤트에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태그할 친구가 없다 형이라도 태그해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알았지? 나도 엄청 갖고 싶어가지고 내 파트너 우리 루키아 태그 해가지고 나도 신청할 거다 알았지? 최근에 발매한 히미길과 레드포스 콜라보 굿즈 논란이 좀 있어서 해명 영상을 찍겠습니다 분명 없이 야따님 거랑 제 거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왜 야따님 거는 그릇이고 내 거는 커피잔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내가 그런가? 많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크게 똑같은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 제품은 썸머 패키지는 아니지만 어, 히메길과 또레드포스의첫 콜라보 굿즈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한정 수량이라 수량이 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 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쫙 내가 내가 들어서 그래 얘들아. <웃음> 내가 내가 큰가봐. 형이 커서 좀 제품의 사이즈 에 혼란을 주어서 미안해.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준비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다 소개해드렸고요. 루코크와 함께 이렇게 준비한 농심 레드포스의 서머 유니폼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주시고요. 이제 곧 서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심 레드포스 우리 선수단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농심 레드포스와 함께하는 첫 시즌인데 우리 선수분들 힘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